그런데 매도하고 난 다음날부터 급등을 하더군요.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에는 투자금 50만원으로 100만원 만들 때까지 추가로 주식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더 투자금을 크게 하고 싶어지대요. 그치만 꼭 참고 몇몇 종목을 단타 매매로 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원금이 48만원이 되니까 2만원 손실본 것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650만원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총 700만원을 갖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령주라 생각한 종목을 매수하였으나 하락하였고 이틀만에 30만원 넘게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 때문에 주식을 한동안 보지 못했지요. 간간이 틈이 날 때마다 샀던 종목들은 확인하였으나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총 100만원 정도 잃었을 때 나는 원금 모두를 몰빵에 벗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미수나 몰빵은 하지 말자던 맹세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미수를 하지 말자는 맹세는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미수할 줄도 몰랐습니다 주식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였고요. 그게 아마 미수 안하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내가 몰빵한 종목은 뉴스에 나오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직장을 옮기고 상황도 안되고 해서 주식을 자연스럽게 안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유한 주식들을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큰 겁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주가가 하락한 원인을 분석했어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주식이 너무 싸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주식을 매수할 때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서 싸게 느껴진 것입니다. 지금 더 매수하자 생각하고 500만원을 더 입금하여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추가 매수하고 오늘까지 줄기차게 내려와서 총 1200만원 투자금이 900만원이 조금 넘게 남았네요. 다시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식에 미쳐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란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깐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 다녀서 한 달에 300만원 남짓 받는 월급으로 지금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렇다면 주식에 모든 것을 다 걸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주식 전업을 했습니다.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에 매달리니 주위에 친구가 없어지고 친지들과도 멀어지더군요. 지금은 유치원생 아들 하나랑 와이프랑 살고 있지만 직장 다닐 때처럼 행복하고 즐겁지가 못하더군요. 특히 손실이 나거나 손실이 난 상태에서 스윙하는 날에는 안절부절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보답을 해주리라 생각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그 다음 날에 발원 가닥의 담배 연기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식은 각종 기법도 중요하지만 심리 게임이라고 하던데 참으로 맞는 말 같습니다. 손실을 입을 때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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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머리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군요. 제 자신은 이미 공격적으로 변해서 그날은 무조건 수익으로 마감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만큼 수익이니 천천히 하자는 마음가짐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지요. 수소 테마주와 전기차 테마주를 번갈아 가면서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건데 당일 손실이 나더라도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냥 재료가 끝날 때까지 묻어두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됩니다. 원로 보면 일일 수익이 날 때도 있었지만 손실본 나는 손실 금액이 큰지라 항상 손실로 마감이 되더군요. 총 투자금 1200만원이 4개월 만에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시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투자금이 적으니 수익도 적고 할 맛이 안 나더군요. 와이프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 1000만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항상 즐겼습니다. 한달 정도 지날 무렵 잔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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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는 저를 믿었는지 여태껏 바가지 안 긁습니다. 제가 직장 그만두고 여태 한 푼도 못 보탰는데도 혼자 직장 잘 다니며 아이디바라지 잘합니다. 어느 날 어디서 구해왔는지 천만원을 내밉니다. 원금 걱정은 하지 말고 이왕 시작했으니 잘 보랍니다. 정말 마지막이다란 각오로 천천히 뉴스도 잘 보고 고수들의 매매 방식도 살펴보고 나름대로 심기일전하여 다시 시작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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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과 자신감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정신적인 공황 상태는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깡통이었습니다. 매사가 짜증스럽고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평소 하루 한갑 정도 피우던 담배는 어느새 세 갑으로 들었고,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거의 알콜 중독 상태가 되는 것 같았지요. 저는 술을 입에 대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런 술을 마시고 취해야 그나마 잠이라도 잘수 있었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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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듯 정해져 있지 않은 듯 운명의 흐름은 어디로 데려다 주든 무겁지 않습니다. 알수 없었던 그 모습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쩌면 알수 있었던 그 말이 알았다고 믿었던 그 음성이 다시금 마주보니 이 계절이 돌아오듯 새롭기만 합니다. 한번 쏟아진 선열은 다시 들이키지 못하지만 부서진 내 손가락들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너를 연주했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도무지 몇 번의 밤들인지 세어보기를 잊었을 때에야 놀이의 신으로부터 보여진 사람들조차 그저 가벼운 웃음거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제아에 성공한 고수의 말씀으로 이만줄입니다 나는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미리 알았다면 결코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